Being silent, things are well. What facts belong, it's hard to say. Your pattern is so hard to tell. But we're together, that's our gift. 이렇게 일행 만나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와 진짜 많이 빠졌네. 오. 저거. 까 저런 딱 각진 차가 좋던데. 아뭐저 역시 사고까지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차잘 샀네요, 오빠. 잘네내 샀네. <웃음> <웃음> 이걸로 산 거. <웃음> 드디어. 형, 내가 두고 갈게. g r e n Wow! 같이, 응, 지금, 원이 아, 용원이. 아, 용원이. 용원이. 아, 용원이. 아, 용원이. 용나이 용원이. 용 이게 처음에 목에 물린 줄 알고 있다가, 지금도 가려워요. 일요일거봐 일어봐. 봐일일어일봐 일어봐. 봐어봐봐봐 아 여기 귀엽다 네 방탄까지요.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웃음> 어, 뜨거 목이 있어 목이 갯바위 쪽으로 아.. 하다가 모기 물렸어아 응. 응. 응. 응. 아, 여기서 또 괜찮겠다 응. 요쪽이나 저, 저, 저, 내일 점심 해볼게요. 전에 여기 또 피어났어 주변에. 맞네. 맞는데뭐아니마지너 아, 아, 집에 있으면 마트 써라 이거지 <웃음> 음, 이거 오빠, 오빠가 옆에좀 달라길래 아나개 되긴 거잖아 이거 사자고 했거든 아. 집에서 이렇게 그래서 왜이오빠 <웃음> 부끄럽냐면서 <웃음> <웃음> 아, 좀불안다해길래 <웃음> <웃음> 당당해지라고 <웃음> 아. <웃음> 사람이 당당해지라고 오빠 예 <웃음> 선생님 아이고, 맞지, 안 들고 올 거라고.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미리 얘기해 줬어야죠. 안 가져온다고 누가 했습니까 누가 잘안 블루 클럽 클락, 블루 클럽까지겁니다 오빠, 이걸로 들었어 야, 이그거잖 와 오늘 노을 미쳤네 Thank mm -hmm. you. 보브라이래뭐 <웃음> 웃겼나? 나 아까 할때 산발 쏘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맛있는 냄새나 어우 어아 그래. 는 그래. <웃음> 그래, <팔은> 그래 <웃음> <쎄요. 웃음> 오빠가 제일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웃음> 기 때문에 뭐기 단번 다보여 그런 거너야 아니 별로 안 세. 확실해요. 바로 맞는 거 아니에요? 코빵 아, 비용선다는거 맞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 아 진짜 음코 뚫릴 거 같은데? 와아요 맞아요? 맞요해요맞요 맞아요? 거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 어, 요 맞아요? 어아요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먹게되아요 맞아요? 맞 먹은 맞아요? 맞아거 맞아요? 진이와 아, 이거다 이거. 우와. 와좋더 빨리 집은 거 아냐? 아니 우리 불이 세갖고 음. 철판이 잘 잡혔어. 아 맞네 맞네. 음. 어? 새끼 하나가 못 맞고. 야, 미가 가져왔는데. 작을 수 있어. 어 그걸로 하자. 양고기. 아직 안 먹었죠? 와햄 양고기를 진짜 안먹어 근데 옛날에 한번 먹은면같기도 해. 맛은 본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뼈 달린 거는. 진짜 맛있다. 아, 대박. <웃음> 아저 13이네요, 아이폰. 뭐... 그리고... 네. 오. 열심해볼게요크 크으... 이게, 아까 파라스하고 있어야 돼. 그, 그거... 오겠네. <웃음> 아, 맞아. <웃음> 집에 그, 그, 들고 올걸. 이거 양고겠으면 그런 거, 로즈바리나 타임 같은 거. 역시, 언니, 그, 기니까 잘하네. 와, <웃음> 확실히. 너맨날이다 언니. <웃음> 직업정신 투철하다면서. 어. 아이고야. 와. 아구스맨구맨구맨 네, 와. 이야 사진 찍으면 안 되네. 진짜 안 찍을 수가 없어 찍을. 아, 아. 파닥파다 와우, 이거 양고기 적, 첫 경험 아니이에요맛있험 거예요? 맛있는 거예맛있맛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맛있는 거예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맛있는 나요 맛있는 거 맛있는 맛있는 맛있맛있맛있는맛있맛있맛있있맛있 우리도 볶고까 우리도 봐. 배안들 어. 아. 곱창이랑 아. 원래 푹 끓여야 되는데 응. 그때 갔을 때막그 건. 얘니는 진짜 여기 사는 사람 같은 와. 막 까베기 엄청, 어. 어. 어, 어. 이거 금방인가? 금방 튀는 거. たまそ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h, oh, oh. Big mistake, never meant to miss the date I was caught up with my friends, I forgot that we had plans s o the roses on the floor and found the champagne by the door All my favorite things, they were there except for you You were gone 넌안 oh Mm. 어! 한 번에 놓고. 이거 하나, 어. 오빠 이거, 아니, 차에 잡혀 싫어. 됐어. 이거 저 앞에다가 바로... 오케이. 우리 먼저 차에 가 있을게. 응. 어고싱 하나 더 남았어, 남았어. 아 너무 과장 나버였다 이거 이거 봐, 이거. 아씨 이걸 찍었어요. 와 뒤통수 안깨 다행이다. 진짜.